안녕하세요 밸런스 포스처 메이커 김나영입니다 하체부종 타파 운동을 밸런스 포스처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하체부종이라고 하면 종아리에만 국한돼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다리 뒤에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 중점을 둬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목은 근육이 아니라 뼈 인데 피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종아리나 허벅지처럼 근육이 크게 붙어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체가 부종이 생기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두껍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려고 하시는데 정자 하체 부종의 원인은 혈액 림프가 제대로 다리에서 부터 여기 가슴까지 신장까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종의 원인을 크게 뽑자면 내장기 쪽에 질환도 있을 것이고 핏줄의 판막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운동 쪽에서 보자면 근육의 탄력이 없어지면서 근육이 딱딱해서 다리에 핏줄이나 림프가 지나가는데 그 핏줄이나 림프를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펌프 작용을 하지 못해서 부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장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눌리면서 골반이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이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꺾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더군다나 골반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꼬다거나 허리를 비틀어서 앉는다거나 하시게 되면 골반이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근육 길이 이렇게 겹쳐지거나 비틀리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림프라든지 피줄이 꽉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탄력이 있다고 하면 비틀린 상태에서도 얘네를 꾹꾹 눌러 주고 풀어 주고 할 텐데 근육의 탄력이 없어지다 보면 비틀린 상태에서 그냥 꽉 잡고 있는 셈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붓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리 부종을 케어하기 위해선 근육의 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육의 탄력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근육이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는 힘을 최대한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볼때 딱딱한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서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말랑말랑해진 근육을 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혹은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근육의 힘을 탄력을 만들어주는 게 하체 보종을 점점 점점 점점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밸런스 포스터 가지고 해보실 것은 발바닥부터 골반까지 허리까지 케어를 하면서 전신적으로 마사지를 해보는 방법을 해보실 텐데요 매일매일 1부터 10까지 다 따라 하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해보실 때이 아, 운동법은 나한테 꼭 필요한 운동법이다 라고 하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발을 푸는 게 가장 좋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종아리를 푸는 거 어떤 분들은 허벅지 어떤 분들은 어, 엉덩이 어떤 분들은 허리 어떤 분들은 척추 이렇게 각각 제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따라 해보시고 정말 내가 이운동은 빨리 시작해야겠다 라는 운동 딱두 가지만 고르셔서 그두 가지를 먼저 매일매일 해보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포스처와 함께 하체부종 타파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발 마사지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밸런스 포스처 바디바를 중급으로 준비합니다 바디바 위에 두 발로 서서 중심을 잡으며 밟아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바디바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 기울어진 척추가 앞뒤로 또 좌우로 중심을 잡으며 정렬이 되고 동시에 발 마사지를 통해 발과 다리의 피곤과 붓기가 해소됩니다. 발은 인대로 둘러싸여 있는 부위이며 몸무게로 항상 하중을 받는 부분이므로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없는 발은 인대가 굳거나 타이트해진 발이며 발 관절들의 변형, 잦은 피로, 족저근망염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발은 경추 1,2번과 함께 마사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무리 하시고 이제 내려와서 밸런스 포스터의 바디바를 고급으로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바디바 위에 오른발을 올려 꾹꾹 밟아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발가락도 꺾어주시고 발볼부터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바디발을 고급으로 조립하여 발마사지를 하면 발바닥이 깊게 눌리기 때문에 좀더 깊은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 누름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원하다 느끼는 정도까지만 눌러줍니다. 모든 마사지 시리즈는 천천히 할수록 더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발을 내리고 왼발을 올려 꾹꾹 밟아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발가락을 꺾고 발볼부터 눌러서 아치를 지나 뒤꿈치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바디바로 마사지를 하면서 약간의 통증이 있는 부분은 좀더 많이, 좀더 깊게 눌러줘도 좋겠습니다. 발에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실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왼발을 내려 마무리하시고 이번에는 아치발을 머리 부분에 끼워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오른발을 아치발 위에 올려 꾹꾹 밟아 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아치발로 발 마사지를 실행하면 발 전체를 아치를 좀더 입체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아치발을 발에 가로로 놓고 밟기도 하고 세로로 놓고 밟기도 해서 발에 가로 아치와 세로 아치를 모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밸런스 포스처의 바디바와 아치바로 마사지를 진행하시면 마사지샵이나 교정원에서 받으시는 마사지 프로그램을 자신의 몸무게로 몸의 구석구석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심한 눌림이나 통증 없이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마사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발을 내리고 왼발을 올려 꾹꾹 밟아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하루에 쌓인 피로를 발 마사지부터 실행하시면 발이 시원해지면서 피로가 풀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한 부종,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등의 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약적으로 발은 인체 축속판이라 불릴 정도의 수많은 혈점이 있습니다. 발 마사지만 꾸준히 하셔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밸런스 포스처로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밸런스 포스처 조립법으로발 마사지를 꾸준히 매일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왼발을 내려주시고, 발 마사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밸런스 포스처를 초급, 투, 중급 중의 하나로 준비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바디바 위에 양다리에 종아리를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굴려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고관절이 타이트하거나 다리 근육이 짧아서 두 다리를 바디바에 올리기 힘든 경우 한 다리씩 바디바에 올려 굴려줍니다. 패널에서 바디바를 하나 빼주어 고급으로 준비합니다. 바디바위에 종아리를 위, 중간, 아래 세 부분으로 나눠 좌우로 굴려 마사지 실행합니다. 각각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오금 아래 종아리 근육 부분을 바디바위에 올려 좌우로 굴려줍니다. 종아리 마사지는 밸런스 포스처 초급2가 가장 약하고 중급, 고급 순서로 세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너무 아픈 단계로 종아리 마사지를 실행하지 마시고 바디바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단계로 조립하고 마사지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아리 가운데 부분을 바디바위에 올려 좌우로 굴려줍니다. 이 부분에서 종아리를 좌우로 굴려도 되고 상하로 쓸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종아리 근육의 가장 아랫부분을 바디바위에 올려 좌우로 굴려줍니다. 이 부분은 발목 부분이 아니라 발목에서 5cm 정도 위에 종아리 근육과 인대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즉 종아리 뿔록 튀어나온 부분의 끝부분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시고 계속해서 5장 엉덩이 마사지를 실행하겠습니다 밸런스 포스처를 중급으로 조립하여 준비합니다 준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바디발을 가로로 위치하여 엉덩이를 대고 앉습니다. 양손을 등뒤 바닥에 놓아 상체를 지지하고 양 무릎을 세워 골반 넓이로 벌립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 옆으로 구부린 후 왼무릎 위에 복숭아뼈 위쪽을 위치시켜 사자 모양을 만듭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옆으로 굴리며 마사지를 합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손으로 상체를 지지할 때 손목이 아프다면 주먹을 쥐어 너클로 지지하여 손목을 보호합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놓은 자세가 부담스럽다면 양 다리를 구부려 골반 두배 넓이로 벌린 자세에서 양 무릎을 함께 좌우로 내려주면서 골반을 굴려 동작을 실행합니다. 오른 다리를 내리고 왼 다리를 들어 오른 무릎 위에 복숭아뼈 위쪽을 위치시켜 사자 모양을 만듭니다. 왼쪽 엉덩이를 옆으로 굴리며 마사지 합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바디발을 하나만 꽂아 고급으로 조립하여 엉덩이 마사지를 할 경우 더 깊이 마사지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으로도 마사지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 다리를 내리고 그대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바디바 위에 허리 바로 아래 골반뼈를 위치시킵니다. 양 무릎을 구부려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좌우로 눕혀 골반을 좌우로 굴리며 마사지합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볼기근, 중등근 부분으로 엉덩이 주사를 맞는 부분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많이 걸으면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피곤해지기 때문에 잘 풀어주어야 하는 근육입니다. 태워 마무리합니다. 밸런스 포스터 아치발을 골반 원, 골반 투 중에 하나로 놓습니다. 준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아치바 끝에 앉아 무릎을 세워 골반 넓이 양손은 바닥을 짚으며 뒤로 눕습니다. 아치바 위에 골반뼈를 내려놓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크로스하여 위치시킵니다. 운동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들고 아치를 따라 골반을 아래쪽으로 굴려 내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내리며 아치를 따라 골반을 굴려 말아줍니다. 1분간 천천히 운동을 실행해 줍니다. 골반의 자극이 너무 심하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자극을 최소화하여 운동을 실행해 줍니다. 골반이 삐뚤어질 경우 천골 쪽에 근육과 인대가 비대칭이 되면서 한쪽은 늘어나 있고 한쪽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반 마사지를 통해서 줄어든 근육을 눌러주어 양쪽 근육의 길이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바닥에 내리고 밸런스 포스처에서 내려와 마무리합니다. 밸런스 포스처를 초급 2, 중급 중에 하나로 조립하여 놓습니다. 준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바디바 아래쪽 끝에 올라앉아 등을 대고 누워서 머리끝이 바디바 끝에 닿도록 위치시킵니다. 양 무릎을 들어 서로 붙여주고 양손으로 무릎 앞을 잡습니다. 운동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당겨온 후발 안쪽을 붙인 채로 무릎을 벌려 양옆 바깥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내려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동작을 실행하면서 몸통과 골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섯 세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당기고, 서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당기고, 서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당기고, 서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당기고, 서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당기고 서클 팔다리를 내려 마무리합니다. 두 무릎 돌리기 더블리 서클 베리에이션 동작은 한가지입니다. 바깥쪽으로 서클을 그릴 때두 다리를 완전히 띄어서 서클을더 크게 그리는 동작입니다. 베리에이션 동작을 5세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붙여 들여주시고 양손으로 무릎 앞을 잡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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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과 다리를 바닥에 내려 마무리합니다. 밸런스 포스처를 초급투 중급 중에 하나로 조립하여 놓습니다. 준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바디바 아래쪽 끝에 올라앉아 무릎을 세워 골반 넓이 발은 평행이 되도록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양손으로 무릎 아래를 잡고 어깨는 내리고 척추는 길게 늘려 등을 펴니다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운동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고 내쉬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고 골반을 굴려 뒤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이마가 무릎에 닿듯 깊게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골반부터 펴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롤다운 동작시 머리를 숙여 내려가지 않도록 시선 정면을 유지합니다. 롤업 동작시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 접으며 동작을 실행합니다. 5세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 마시면서 자세 유지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척추 곱게 펴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 마시면서 자세 유지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척추를 곱게 펴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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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척추 곱게 펴고 내쉬면서 마무리합니다. C-Cut Roll Down Variation 동작은 세가지입니다 양손 끝을 무릎에 놓아 다리를 잡지 않고 동작을 실행하는 것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동작을 실행하는 것 양손 앞으로 나란히 양발 서로 붙이고 동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Variation 동작을 각 각세트씩 연속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양손 끝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 마시면서 자세 유지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척추 곧게 펴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 마시면서 자세 유지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척추 굳게 펴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 마시면서 자세 유지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척추 펴고 숨 내쉬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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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등을 펴고 숨 내쉬고 다리 붙여 실행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 마시면서 자세 유지 내쉬면서 머리부터 말아서 위로 마시면서 등 펴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뒤로 마시면서 자세 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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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런스포스터 아치발을 견갑골1, 견갑골2 중에 하나로 준비합니다. 준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척추를 중심으로 어깨뼈 안쪽으로 아치발을 위치시킵니다. 양손은 깍지 끼어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는 뻗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운동을 실행해 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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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p 바바 t e 중급으로 조립하고 머리 부분 t 아치 발을 하나 끼워 준비합니다. d y of the body o 바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바 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 h 머리를 위치시킵니다 운동을 실행하겠습니다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아치바의 곡면을 따라 머리를 좌로 우로 최대한 천천히 굴려줍니다 2분간 실행하겠습니다 밸런스 포스터 경추 마사지는 최고의 동작이므로 살리는 밸런스 체계 맨 앞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하면 온몸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마사지 동작과 같이 하신다면 다른 모든 마사지 동작을 하여 몸을 이완시킨 후이 동작을 마지막에 하시면 좀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밸런스 포스처로 한 동작만 하겠다고 하시면 경추 마사지 동작만 하시더라도 큰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근육을 이완하여 통증을 개선하는 것에만 그치는 동작이 아니라 전반적인 척추를 교정하고 경추의 정렬과 움직임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바른 정렬을 찾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바른 정렬과 동시에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여서 뇌척수에게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밸런스 포스터로 경추 마사지 동작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행하신다면 뇌척수에게 활발한 순환으로 뇌와 척추에 쌓인 스트레스와 노폐물이 활발히 배출되고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뇌와 몸은 상상 이상으로 개운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밸런스 포스처를 이용한 마사지 시리즈를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세 불균형은 우리 몸의 근육이 굳어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고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사지로 전반적인 근육을 풀어주신 후 운동을 시작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부드럽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피로를 밸런스 포스처로 마사지 시리즈를 따라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밸런스 포스처로 하체 부종을 타파하는 운동에 첫 번째 단계 실행해 봤습니다 부종은 운동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근육 이완, 무조건적인 근육 강화 이렇게 너무 편향돼서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안 되시고요 어, 근육 내에서도 딱딱한 부분과 이완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육이 한 근육이라고 해서 그 근육이 전체가 다 딱딱하지는 않고요 그 근육 중에 어느 부분이 딱딱한지를 알아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근막이완요법이나 마사지요법과 같은 손으로 하는 그런 요법이 되시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는 밸런스 포스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완을 해봤습니다. 발에서부터 종아리, 엉덩이, 허리, 목 뒤, 척추까지 차례차례차례 차례 차례 풀어보셨는데요. 일단 하체 부종은 하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풀어주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따라하시면서 운동이라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운동하시면 운동을 꾸준히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체 부종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실행을 하셨으면 하고 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지금 모든 운동을 따라 하셨다면 이 따라하신 운동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베스트로 나는 이 운동 꼭 해야겠어 라는 거두 동작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그 부분이 풀리면서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도 하게 되면서 부종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오늘은 마사지에 관해서 들었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마사지 운동 이외에도 전반적인 스트레칭 운동, 전반적인 근력 강화 운동 엉덩이나 다리 뒤 근육, 안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완이 되지 않은 딱딱한 근육은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연한 부분이 늘어난다거나 딱딱한 부분을 더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을 되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운동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이 이후에 전반적인 스트레칭 운동 전반적인 근력 운동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밸런스 포스터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운동을 계속 계속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런스 포스터 메이커 김나영이었고요. 밸런스 포스터가 여러분들의 건강 주치의가 될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